아 신의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말고 속속 기나거세 죄 악보 쓴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조 예수를 영원히 생각하니 참지를 싫어다 죄악 부순 우리 영혼은 기뻐 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조의 수를